욜로와 파이어족 욜로란 인생은 한 번뿐이다 를트타는 You Only Live Once의 앞글자를 딴 용어로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여 소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미래 또는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파이어족 FIRE족. 파이어족은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토대로 자발적 조기 은퇴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로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조기 은퇴하겠다는 목표로 회사 생활을 하며 20대부터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며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입니다 오늘은요 욜로족과 바이오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욜로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사는 욜로족 우리는 포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현재를 투자하고 노력해서 미래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 포기하고 그냥 한 번뿐인 인생 즐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즐기며 살자는 욜로가 유행이다 심지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는 책 제목에 열광을 한다 SNS에 들어가보면 모두가 즐기면서 좋은 곳을 가고 좋은 곳을 먹고 항상 잘 되는 사진이 수두룩하다 나만 직장생활을 하고 나만 열심히 살고 있다는 생각에 억울해진다 한 번뿐인 나의 삶 이왕이면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싶다 돈을 모으고 나중에 마음대로 살려니 너무 늦을 것 같다 32살의 장씨는 욜로의 삶은 샜겠다 장씨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 돈이 떨어지면 단기알바를 하고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즐기면서 산다 그리고 또 돈이 필요하면 단기알바를 시작한다 빡빡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사는 친구들을 보면 안쓰럽고 답답하다 돈의 노예가 되는 삶으로 보였다 다들 열심히 일하는 월요일 오후 2시 당신은 멋진 스포츠카를 렌트해서 바닷가를 향해 싱싱 달리고 있다 두 번째, 파이어족 최근 파이어족이 네티즌 사이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파이어족은 경제적 자립 조기 은퇴의 준말입니다 의미는 경제적 자립을 통해 빠른 시기에 은퇴하려는 사람으로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조기 은퇴하겠다는 목표로 회사 생활을 하는 20대부터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며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자본사회에 비해 뒤처지는 노동가치 불안정한 고용과 사라진 평생 직장 길어진 수명 등이 MZ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도 빠유족의 등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살아서 40세가 될때 조기 은퇴 계획을 위해 극단적으로 절약합니다 32살의 신씨 신씨는 빠유족의 삶을 택했습니다 신씨는 40살에 은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직장생활을 하며 월급의 80%를 적금합니다 돈을 아낄 수 있다면 한겨울에도 실내온도 12도로 생활합니다. 남은 20%로 교통비, 식비 등 모든 생활을 감당해야 합니다. 20%도 생활비로 아껴서 쓰고 남는 돈이 있다면 바로 적금을 합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들 사고 싶은 것들을 뒤로 한채 오로지 자신의 목표를 향해 아끼고 아끼고 절약합니다. 회사에서는 짠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그 별명쯤이야 아무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신씨의 선배형은 파이어 족으로 독립해서 서울 근교에서 즐긴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멋있는 삶인 것 같았습니다 미래를 상상하면 행복하고 자신의 통장에 돈이 모이는 것과 그 돈으로 이것저것 투자할 생각을 하면 더더욱 행복해집니다 선배형을 보면서 더더욱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미래의 삶을 위해 현재의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지금 힘들지만 미래를 꿈꾸며 사는 파이어족 바이오족. 욜로도 파이어족도 선택은 자기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걸 정해놓고 그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한 나의 결정보다는 남의 모습을 보고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인생에는 선택지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다를 수가 있으나 인생의 트렌드나 일시적인 유행으로 살아가기엔 가야할 길이 너무 먼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욜로족과 파이어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까지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